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선 오딘의 캐릭터 분석과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어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딘은 여러 종족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 플레이어는 인간적으로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이는 종족은 우리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될 종족들이고 다른 종족이 나온다면 아마 추후에 새로운 직업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는 바로 인간들의 세상인 미드가르드에서 시작을 할것 같고요 세계소인 위그드라시를 통해 다른 월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인간중만 가능하기에 이 공개된 클래스에서도 인간만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 클래스별 하나씩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디는 전직 시스템이 있어서 각 클래스별 두 종류로 전직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까진 전직별 명칭이 없기에 영상에서 보이는 무기로 전직이 정해지는 것처럼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거리, 방어, 생존을 특화로 소개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방어 특화와 공수 경비 형태로 전직이 가능하다는 것 봐선 어, 이 대검을 사용하는 워리어가 공수 경비 형태일 것이고 칼과 방패를 사용하는 워리어가 방어 특화일 겁니다 대검이 생각보다 느린 공격이 아닙니다 어, 어떤 아이템의 공속 영향일 수도 있고요 영상에서 보이는 속도가 기본이라면 굉장히 할만한 근접 캐릭터일 것 같네요 스킬 사용에서는 부채꼴 범위와 원형 범위 등 여러 마리를 잡는 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접 딜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대검 워리어를 추천드립니다. 칼과 방패로 사용하는 워리어는 딱 봐도 방어 특화로 보이죠? 이 도발을 거는 스킬과 빠른 한손검 공격 그리고 강제로 몹을 끌고 오는 스킬까지 탱커로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스킬로 구성되어 있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워리어 자체가 느린 공격을 할줄 알았는데 빠른 공격에 이펙트나 사운드로 이 무게감 있는 느낌을 보여줘서 보는 재미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 하지만 MMORPG 특성상 앞에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챙겨하는 캐릭터이기에 무소가금보다는 어느정도 가금을 깔고 가겠다 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단일, 공격, 회피를 특화로 소개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근접전 특화와 원거리 특화 두가지 형태의 전쟁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에 근거리로그는 쌍단검에 등에 있는 장검까지 세가지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킬 사용 모션을 보면 은 등에 있는 장검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코스튬인가봐요 어, 거기다 캐릭터 속에 맞게 몬스터는 한 마리씩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다른 MMORPG의 암살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보통 크리티컬과 출혈 공격에 특화되어 있었죠 원거리 로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궁수, 아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의 스킬들 중 붉은 빛, 잎사귀로 날리는 초록빛, 기본 마법처럼 보이는 하얀 빛 이렇게 세 가지로 보이는 거 봐선 다양한 특징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범위 형태와 지뢰같은 설출물 그리고 움직임을 묶는 기술까지 있어 보이는데 어, 알고 보니 이 활이 로그의 본체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래도 멀리서 공격하고 방어를 덜 신경 써도 되기에 무소과은분들이 많이 찾는 클래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 속의 로그는 근거리보단 원거리가 더 나아보입니다. 버프, 치유, 보호의 특화로 소개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치유 특화와 마법 탱커 특화 두 가지 형태의 전직이 가능합니다. 치유 특화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힐러라 불리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보면 은 보호막, 힐, 부활까지 해주는 이 파티 플레이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과연 솔로 플레이에선 얼마나 강한가 중요한데 이게 너무 힐에만 맞춰져 있으면 처음 프리스토로 성장할 때 같이 파티할 사람이 없다면 너무 느리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쇼케이스에서 자세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법탱커 특화는 해머와 방패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비노기 영웅전에 해머 피오나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저한테는 반가운 모습이라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올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힐보다는 소포터로서 보호막과 보조탱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개된 영상에선 보호막을 거는 모습과 이 붉은빛의 어프를 거는 모습으로만 보여서 제대로 알기는 힘듭니다. 시간도 짧기도 하고요. 프리스트는 아무래도 6월 2일 날 공개되는 쇼케이스에서 자세히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법, 광역, 제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설명에는 폭딜, 군중 제어, 소환술 등 마법 형태에 따라 전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소개에선 유일하게 세가지 특화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브와 지팡이 두가지 무기로 스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브를 사용하는 소서리스는 불과 얼음의 공격을 선보이고 있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소서리스는 저주를 거는 듯한 보랏빛 이펙트와 중독 공격 위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징 설명에 광역과 제어는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전직일 것이고 마법과 광역 이렇게 두 가지가 아무래도 오브로 사용하는 전직일 것 같네요 영상에선 소환술 자체를 안 보여줬기에 이 쇼케이스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유심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워낙 짧은 것들이라 더 자세히 보는 게 불가능하고 UI 등이 가려져 있기에 세세한 분석이 힘들다는 점이 아쉽네요 6월 2일 VR로 보여주는 이 쇼케이스와 캐릭터 사전 선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둘다 오전 11시에 시작하니 그때 아마 오픈 소식이나 어떤 컨텐츠가 주로 즐길 거리인지 등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딘 바랄라 라이징은 다이아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거래가 없는 버전도 따로 출시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